내리막이다. 내 몸의 가벼움은 한 순간에 나를 떠나 버렸다. 고작 2.5kg 정도 무게보다 심리적인 가벼움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빨. 체중계도 등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두부를 먹는다고 해결될 게 아닌 것 같다. 치팅의 대가는 혹독하다. 페이스를 잃어버렸어. 나의 멘탈은 고작 이 정도 수준이다. 다시 지속할 수 있을까? 체중 증가로 준비하던 컨텐츠도 할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살처짐과 근손실의 악순환의 반복이다.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 그릇은 딱 이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10년넘게 이렇게 살아왔지 결국 또 반복이구나 두캐릭터의 모든 흔적을 지운다 발판 먼저 바꿔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살토끼 고생해서 뽀로로 매트리스 덕분에 관절을 지킬 수 있었다. 끝나기 전에 얼굴 공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꼬불꼬불 털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 이리 많아? 어디에 탈모가 온 거야? 그럼 전 이만. 내가 포기할 줄 알았냐? 띠띠의 손을 얹고 그런 생각한 사람 발 들어. 너! 너! 복도에 나가서 딱 기다려 이거 다 끝나고 백발당 콤보로 혼내주마 시즌2 간단한 계획과 방향은 살은 어느정도 빠졌고 이제 먹방 유튜버로 새로운 시작을 9고 선생님 살은 어느정도 빠졌고 식단을 바꿔가면서 맨몸 근력운동 위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살처짐 근손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식단은 하루 먹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근육몸을 지향하는게 아니라서 쉐이크 참가제 아니 보충제 먹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도 식단에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 변경사항은 영상 업로드 주기 변경입니다. 유튜브 시작을 2일 1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찍은 영상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준비도 없이 1일 1영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운동하고 찍고 먹고 싸고 편집하고 자고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해왔습니다. 멀리 가면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상은 2일 3일 통합으로 영혼을 갈아서 만들어 넣어보겠습니다 영혼도 덩치가 커서 하루에 갈아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하나 편하자고 죄송합니다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인데 마지막으로 제 알몸 노출에 관련해서 조율이 있습니다 기존 100% 노출에서 5에서 10% 정도로 노출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출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가끔 유해 컨텐츠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노출이 줄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상의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 <놀라> 여기까지가 시즌2 변경사항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수컷입니다